무비에 비해 그렇지 무스비 또 어떤거? 무스비랑 부피비 어 근데 부피비는 언제? 조건 있어야돼 고액기 중에 액체? 부피 부피 응기체어 음, 맞아 맞아 기체여야돼 기체 기체 기체 그렇지 또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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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음? 그리고, 또, 음. 음. 얘는 지금 두 배잖아요, 얘가. 1.25랑 2.5니까. 그래서, 얘0 5 5이에요 음. 기는 0.5몰이니까 11점 1 1 1 1 2 0 1 5 음. 음. 왜탄요? 얘가 0 5몰이잖아요왜탄이니 응. 음. 원자니까 원자의 원자를 물어봤으니까 개수예요. 응. 넷, 다섯 여섯. 근데 0.5에서 삼. 오 잘했어. 그리퍼구성은가네개있잘 하는거 만굿 굿. 잘했어 응. 자, 그러면, 이쪽에, 이쪽에, 이쪽에, 의 열여섯 쪽입니다얘 발을 에이쪽리면쪽에이쪽 얘가 쪽에 이쪽에, 이쪽에, 이쪽에, 이쪽에, 다음에 X와 Z의 원자량비는 8대3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60.. 그.. 그.. 그냥.. 원자량이 64고 그러니까 하나 X는 X 하나당 0.32g이잖아요? 근데 음? 얘는 지금 2개가 들어갔으니까 0.64 해당되는 고 그리고 z 가 얘가 총 0.88이 돼야 되니까 0.22에 그러면 문제랑에서는 응. 8.3이라고 했으니까 2대 22는 16, 11, 어? 어, 그.. 리고 여기 보면은 무조건 이거, 이게 거이 만약에 서, 이 문제가 성립하려면 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알지? 일정한 온도와? 그.. 압력에서.. 그렇지.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몰수가 다 어떤 거야? 어, 그렇지. 그래서 이게 다 성립할 수 있는 거야. 네네네네. 네, 네. 어, 잘했어. 여기서 X의 원자는 왜 같아? 원자. 어? 왜냐하면... 어,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네, 네. 두개 있으니까. 네. 근데 여기가 만약에 XZ였다면 이게 성립했을까? 이 문제가 성립했을까? 아니. 그렇지, 안 되지, 안 되지, 안 되지. 잘했어.